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이 시행됩니다. 9억 원짜리 아파트까지는 정부가 시중은행보다도 1%포인트가량 싼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는 건데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면제해 주고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2년 이내에만 기존 집을 팔면 됩니다. 특히 이 소득 제한도 없어서 억대 연봉자라도 이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금융위원회는 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한 이 금융정책에 40조 원가량이 투입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9억, 원, 9억 원짜리 집 타려는 사람을 이거 서민으로 볼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아, 금융위는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또 다른 금융정책으로 대부업체들의 법정 최고금리를 20%에서 28%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대부업체들이 이자라도 높게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만 한계상황에 내몰린 저소득층에게도 이 대출의 문이 열린다는 설명입니다. 저소득층이 대부업체에 빌린 대출액은 지금 한 16조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. 특례보금자리론으로 40조 원이나 투입하는데 이 대부업체 이용자들에게는 왜 정책금융지원이 없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. 뭐 사정이 급하기로 따진다면 9억 원짜리 집을 사려는 사람이 급할까요? 아니면 대부업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급할까요? 네,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 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홍사훈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.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.